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오토캐드에서 다른 사람이 보내준 도면을 열어봤을 때, 특히 한글이 이렇게 깨져 보이는 현상 이 있죠. 물음표가 막 표시되고 이상한 문자 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한글이 깨져 보인다고 그러는데, 자 그럴 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대체 걸골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대체 걸골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이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오토캐드가 걸골 매핑을 어떻게 하는지 그 우선 순위하고 있습니다. 자 트루타이 폰트가 있고요. TTF, SHX, 트루타이 폰트 같은 경우에는 윈도에서 우 제공하는 글꼴이죠. SHX는 오토캐드에서 제공하는 전용 글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은 이제 거의 비슷한 우선순위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옵션에 들어오면 글꼴 매핑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매핑 파일에 지정된 순서에 따라서 매핑이 돼요. 매핑이 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맵핑이 정상적으로 되면 글씨가 잘 나타나겠죠 근데 여기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선순위가 있겠죠 문자 스타일에 정의된 글꼴을 찾아서 어 이제 글씨를 이제 어 정상적으로 표현하려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해피리면 문자 스타일에는 있는데 그 문자 스타일에 사용했던 글꼴이 내 컴퓨터에 없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통과를 못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자 스타일에 들어가가지고 대체 글꼴을 잡아주면 해결되겠죠. 근데 여기도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느 자, 보통 이제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SHX 글꼴일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TTF 폰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뭐 울릉도 이런 글꼴을 쓰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글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사람한테 그런 글꼴 좀 보내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문자 스타일에 들어가셔가지고 대체 글꼴을 잡아주는 게 제일 낫습니다. 맞죠? 첫 번째 매핑 순서가 있는데, 이 테이블은 어떻게든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거니까 우리가 건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매핑 순서를 조작함으로써 해결하실 수도 있고, 세 번째 매핑 순서를 조작함으로써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어, 스타일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폰트알트란 명령원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그 전에 요 지금 예제 파일이 두개 있는데 실제 예제 파일은 아마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억지로 자 어떻게 했냐면요 보통은 이제 어, c 밑에 프레임 파일즈 오토데스크 컴퓨터에 들어가면 여기 폰트라는 방이 있죠 강에 들어가면 shx라고 하는 어떻게든 전용 골골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가한 한 개를 가지고 만든 다음에 이걸골을 강제로 제가 다른 어, 바텀민을 옮겨놓고 하다보니까 이 걸꼴이 없으니까 아마 에러 메시지도 그러는데 강제로 이제 여러분 아마 정상적으로 뜰 수도 있습니다 또 윈도우용 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데 제 중에,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사용하고 아예 이 부분은 어떻게 했냐면 삭제해버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마 에러 메시지가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아마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으니까 좌우 좀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번째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기 하면요 어? 이름 메시지가 뜨는거죠? 아마 이름 메시지 자주, 자주 보실 수도 있습니다 shx 파일이 하나 이상 누락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문서를 만들 때 어떻게든 전용 걸꼴인 shx라는 걸꼴을 사용했는데 그 글꼴이 현재 내 컴퓨터, 언어방이죠? 이 방안에 없다 얘기에요 찾아봐도 눈식켜 찾아봐도 없다니까. 그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냥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시해버리면 이런데 글꼴 글씨는 분명히 있는데 정상적으로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걸 보이게 해야 됩니다. 보이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옵션에 한번 들어가 보자. 옵션에 들어갔을 때 여기 파일 있죠? 파일에 보시면 글꼴 이름 있죠 플러스 누르시면 확장이 됩니다 맵핑파일이있는데이맵핑 파일까지 우리가 뭐 굳이 건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대체 글꼴이 지금 SimpleX SHX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문 글꼴입니다 영문 글꼴요 그러니까 영문 글꼴이다 보니까 이런 한글들이 정상적으로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얘는 잘 표시되는데요 <웃음> 얘는 그 글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그 다음에 문자 스타일 들어가 볼까요 s j h s 라고 하는 이 스타일은 이런 글꼴을 쓰고 있는데 이 글꼴이 지금 내 컴퓨터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노랄, 뭐랄까 이게 뭐 이렇게 경고판 뜨는 거 보이시죠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로만스하고이 글꼴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결국 요거 같은 경우는 좀요 글꼴이죠 아시아계의 큰 글꼴이죠 요 글꼴을 이용해서 이 글씨가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핑 순서는 어떻게 어떻게 통과를 해버렸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쓸 필요까지는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통과했다고 보겠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어 여기서 이제 잡아주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 매핑 순서를 여러분이 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 S H X가 문제가 생기네 그럼 스타일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문자 스타일에 들어와서 아 지금 스타일이 요놈이 문제네. 그러면 여기는 영문 글꼴 같은 경우는 나는 그냥 간단하게 뭐 로만슨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글꼴 사용 체크하고 한글글꼴은 whgtxt 요걸 하겠습니다 적용 탁기 어? 어떤걸로 표시가 안되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재생산하는 명령 있죠? regeneration, regen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표시됩니다 아시죠? 여기 한가지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을 여기 쓰죠 음, 스타일에 들어가서 좀 이상한 뭔가 이제 어... 노란 딱지가 붙어있는 그런 걸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 컴퓨터에 없는 걸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굳이 그걸꼴로 해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문서를 보내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셔야겠죠 그렇지만 이뭐 유료 걸꼴을 쓰고 있다 그러면 또안보내줄 수도 있지만 마음 좋으신 분이라면 다 보내주실 겁니다 아마 어 근데 이제 뭐 그런거죠 뭐 내용만 파악하면 되는 거고 뭐 출력해서 그게 무슨 내용이 적혀있는지만 알면 되는데 굳이 똑같은 걸꼴을 쓸 필요 없다그러면 대체 걸꼴을 쓰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요렇게 한 가지 방법이구요.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기 해보죠. 자,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 여기도 이제 물음표 막 뜨는 겁니다. 글꼴의 문제죠, 글꼴.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누르셔가지고, 어, 곧이, 어, 이 글꼴이 없나 보다. 이런 얘기죠. IGS1003이요. 제가 이거 억지로 지워버렸습니다 IGS 어딨나요 IGS 1003에 원래는 있는데 지우다 보니까 이렇게 그걸골이 없다라고 얘가 표시되는 겁니다 맞죠사이 e 음, 1 있구요 겸명조 이미걸골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농도 M 이걸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표시가 안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조정하셔도 되겠죠 조정하셔도 됩니다 뭐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2단계에서 2단계에서 이제 매핑 순서 여기서 이제, 그 1단계에서 걸러주지 못하니까 2단계로 넘어온 겁니다. 넘어왔는데, 2단계에서도 내가 일일이 그 문자 스타일에서, 스타일이 막 100개가 되는데, 100개를 다, 하려면 성질 나죠. 그럼 3단계, 그렇죠? 세 번째 얘기를 은 이제, 폰트 shx 같은 경우에는 폰트 알 t a 라는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그요 명령을 쓴다는 얘기는 요 대체 걸꼴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보죠. 지금 현재 대체 걸꼴이 뭐로 잡혀있나요? 옵션에 들어가보면, 심플 렉스로 잡혀있죠 얘 예, 더블 클리어 하시고 여기서 잡으셔도 됩니다 알았죠? 여기서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명령을 직접 쓰셔도 됩니다 폰트 알트라는 명령을 쓰시는 거예요 엔터 한 다음에 자 보통 이제 뭐 한글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한글, 걸꼴 아시아계의 큰걸꼴 뭐였죠? W, H, G, T, X, T, S, H, X 라는 걸꼴을 쓰면 되겠죠 엔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 보죠 옵션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죠. 바뀌어지고, 어 그래도 표시가 안 되는데요. 예, 리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글씨가 표현될 겁니다. 아시죠? 어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웃음> 어첫 번째 방법은 문자 스타일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상이 있는 스타일들의 글꼴을 다 수정하는 거죠. 대체 글꼴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일일이. 두 번째 방법은 뭐 한글에서 대부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폰트 알트라는 명령으로 어, w 예. 여, WHG 어디 있나요? w TXT SHX라고 잡아주면 웬만한 글씨는 다 표현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음, 맵핑이 순서죠 예. 여기서 못 걸러주니까 여기서 한번 어떻게 이제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만 여기서도 안된다 그러면 옆, 이 방법 세 번째 맵핑 순서에서 여러분이 어,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걸고이 깨졌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